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요즘 저의 근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사소한 것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지난 몇년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고 한번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괴감이 되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걸다 말하지는 못해도 많은 걸 잃고 뒤늦게 후회하고 느끼며 잘못된 제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기획한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가 정말 큰 용기와 결심들이 필요했어요 지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오던 불필요한 잡생각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위로받고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전에 제 건강한 모습을 찾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항상 제가 방 안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 영상 못 찍지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서 제가 영상을 또안 찍어 본 것도 아니에요 못 올리겠더라고요 찍고 편집을 하다가 엎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텐션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다던가 콘텐츠 고갈 이미지 소비 등등등 영상을 찍어도 마무리 짓지 못했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 다 버리고 또 다시 생각합니다 아나 다음 영상 못 찍지 이렇게 또 같은 생각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패작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고 허구헌 날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 보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만 반복하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에 또 스트레스 받고 진짜 그냥 뻔데기 같았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워있는 뻔데기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봤어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될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채로 살게 냅둘 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요. 옷 정리도 해요. 원래는 널브러졌거든요. 벗은 제자리에 두는 것도 사소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라도 밥을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잘 씻어요. 사소한 노력들을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와 고래가 동대문 아 스케 우식이다 오늘은 소르망이라는 친구 쇼핑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쇼핑몰에서 쇼핑몰 모델이 되기로 했습니다 같이 동대문에 가서 옷도 같이 사입해보고 쇼핑몰 돌아가는 운영 방식도 배우고 언젠가는 제 쇼핑몰을 여는 걸 목적으로 모델로 일해가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사람답게 사는 기분? 뭔가를 배우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잘하고 싶어지고 성과를 내고 싶고 그렇게 하나 둘 욕심이 생기더니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가만히 누워서 무의미하게 생각하면서 실행하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괴로워할 거면 뭐라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에너지도 얻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뭐라도 영감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알바를 시작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된다는 하루 일과가 생긴 거잖아요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항상 무기력했던 저는 일은 어렵고 몸도 힘들지만 무언갈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뿌듯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느 것부터 바꿔야 될지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순간 좀 쉬워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약간 기가 죽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보다 감을 잃은 것 같고 예전에 선유정으로 돌아가기에는 철도 들어버리고 나이도 들어버린 것 같아서 약간 스스로한테 기가 죽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느 것부터 바꿔야 될지 모든 걸다 알진 못하지만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공정하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 아니고 그냥 항상 보고 싶은... 여어요 그 보고 싶은 여정을 짜는 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과거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기다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됐거든요. 물론 모든 게 괜찮아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게 3점이겠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졌고 저는 매일 노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도 자주 만나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